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 부동산 투자 태재숙입니다. 오늘 제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돈 파는 가게 구독자가 오늘 30만을 돌파한 날입니다. <웃음> 와 구독자분들 덕분이죠.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돈 파는 가게 구독자가 30만이 되면 어떤 말씀, 어떤 동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돈 파는 가게 30만 구독자 특집 방송으로 준비한 시간인데요. 그첫 번째 제가 초대 손님으로 태재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태재숙 작가님은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 부동산 투자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책을 썼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외람되지만 전문가 서럽지 않습니다. <웃음>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진솔하신 분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태작가님은 54세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돈을 크게 벌어야겠다라는 욕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묻고 살려고 생계 때문에 시작한 부동산 투자였는데 54세에 시작해서 7년 정도 되는 지금 현재까지 무려 7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는데 50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투자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부동산 요즘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 괜찮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도 있고 그래서 돈 파는 가게 특집으로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생뚱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작가님하고 같이 나눌 겁니다 자, 50의 시작에도 늦지 않는 부동산 투자. 오늘 이 방송은 맥국지로 나누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방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자, 지금부터 태 작가님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많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었던 분이 오직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54세에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가님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54세에 묶어 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또 분양권 갭투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자에 등장하는 모든 키워드를 거의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자산을 일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정말 그때 상황이 좀 궁금해요 54세에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그때 상황이 아,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저는 그 사업을 이렇게 금방 끝낼 줄 몰랐어요. 음. 계속 갈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예. 없는 상황에 제가 부딪힌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준비하지 않고 폐업을 음. 하다 보니까 그 절망감이나 그런 상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예.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어느 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음. 항상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경제 활동을 멈추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매일 배달되는 음. 그집 신문을 보고 제가 머니쇼를 가게 됩니다. 예, 머니쇼가 아. 코엑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코엑스에 예. 매년 5월에 합니다. 음, 매년 예. 그 코엑스 그 머니쇼에 음. 가서 어, 3일간 하거든요. 예. 예. 그니까 재테크에 관한 전반적인 음. 다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의 강의가 음. 너무 크게와 닿았어요. 예. 그 강의가 부동산 강의였습니다. 아, 예. 예. 거쳤네. 와 닿았어요, 가 <웃음> <웃음> 그때부터 제가 그 부스를 찾아가가지고 예. 더 공부를 알고 싶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랬더니, 강의 일정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 고시 공부할 음, 정도 그 열의를 가지고 제가 매일 예, 예, 공부를 예, 해, 했습니다 예, 20대, 30대 때 고시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방금세가 되고 남았을 열정으로 하셨네요 그 예. 어, 그러니까 열정으로. 그 공부를 하셨고 경험을 하셨고 물론 책에는 좋은 이야기도 또 실패 경험도 있어요 어, 큰 수업비를 내고 배운 것도 있고 등등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자 그래도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요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한 30% 가까이 평균 다 떨어졌다, 더 떨어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건데 어떻습니까? 아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네. 부동산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일단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먼저 정해야 돼요. 물건 이상으로 네. 내가 뭘 사고 싶은지, 첫째. 음, 첫째. 네. 그니까그 물건을 살 거를 정한다라는건 내가 어느 정도 뭘 해야 될지 내가 스스로 좀 음. 정립이 좀 돼야죠.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 정해진 다음에 자금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금 계획 돈이 예.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아. 결혼과 똑같아요. 음. 우리가 결혼할 때 시기가 결혼 시기가 돼서 결혼한 게 아니고. 결혼 상대가 있어야 결혼을 하잖아요. 예. 네. 결혼 상대가 있으면 예. 시기와 무관하게 내가 결혼하면 되잖아요. 예. 부동산도 그두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아. 사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나의 시기지 시기가 외부에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시기를 만드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르는 장에서도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네. 떨어지는 장에서도 버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기보다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살고 싶은, 사고 싶은 물건이 있고, 네. 또 그것을 살수 있는 뭐 부채를 동원하든 내 돈이든, 어쨌든 네, 내가 네. 자금 계획이 있다. 라고 네. 하면 살수 있다. 라는 네. 거네, 그죠? 네, 네. 예. 자, 그럼에도 여전히 궁금증은 남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나도 하겠다. 라고 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웃음> 그래서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하락장이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네, 하락장인데 네. 네. 이 같은 하락장에서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뿐더러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네. 무엇이 있나요? 어~ 제가 그 당시에 그 음. 매수를 하게 될때 주위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음. 그리고 이제는 주택이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음. 그렇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말을 했었거든요 왜 주택이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그때 이야기했던가요? 그 지금 이 상승장 되기 전에는 음. 이제 주택으로는 재테크가 끝났다 부동산이지 음. 아니다 예. 인구도 줄고 예 아, 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산다 하니까 주위에서 예. 공부를 평상시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사람이 한다 하니까 음.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음~ 서울은 음.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아 서울은 네,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은 대부분 1,000가구당 600가구가 있어요, 주택수가.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350에서 400가구 예.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선진국의 대도시 기준으로 보면 네. 1,000가구당 700가구? 600가구 600가구여는. 정도의 네. 주택이 있는데 네. 서울은 1,000가구당 350에서, 350에서, 350에서 400가구. 400. 네. 한 3분의 1 이상 모자라네, 그죠? 모자라죠. 비교해 보면. 네.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네. 또 노령자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데 네. 이때 인구는 시골 산골에 사시는 분도 인구 그런데 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 우리가 살고 살기 원하는 지역 네. 그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인구는 여전히 많다라는 네. 뜻이네요 그렇죠 네, 네. 예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까? 예, 예.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예, 예. 그래,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어, 월급 음. 생활을 하든 내가 벌어들인 수익 대비 실물 자산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경제 활동을 자기 능력껏 맞게 하면서 음. 실물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음. 나도 모르게 실물 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대비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예.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보니까 너무 그 뼈저리 음, 와닿는 뼈저리게 와닿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전에는 사업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는 남편이 예. 월급 생활했거든요. 음. 그래서 월급 생활 하다가 사업을 하니까 저는 사업이 부자되는 길인 줄 알았어요. <웃음> 예. 왜냐면 월급 생활... 월급 생활 대비 너무 예. 이게 단위가 크니까. 예.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부자를 많이 만났거든요. 음. 보니까 그분들은 일찍 투자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아. 그것도 부동산 투자로. 자, 그리고 54세가 되기 전에는 부동산 투자안 하셨고, 네. 자산 소득은 없었고, 네. 그전에는 월급, 그 다음에 사업 소득이었는데, 네. 월급, 사업 소득 하다가 그게 잘안 좋아서 네. 54세 때 부동산으로 네. 뛰어들었는데, 지금 네. 70억 자산이 되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네. 지금 하시는 거네. 네. <웃음> 근데 <웃음> 제가 이 사업을, 계속 하면서 지금도 예. 제가 계속 사업을 했다면 부동산 예. 투자를 몰랐을 거예요. 몰랐겠죠. 네. 만약에 예. 사업을 계속 예. 하고 부동산 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만큼의 내 자산이 됐을까? 됐을 캐시마크. 내 집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웃음> 그랬군요. 자, 하락장에서도 어쨌든. 시기를 따지 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까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네. 인구 밀집 지역은 오히려 주택이 부족하다. 두 네. 번째는 자산 소득을 가져야 된다. 네. 또 있나요? 그리고 집을 세 번째, 세 번째 집을 가져야 하는 거는 우리가 주, 아파트나 뭐 부동산 음. 투자를 하는 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거지만 이 자산 증식도 일단 생활이 안정이 돼야 그게 음. 더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내 집을 일찍 사서 음.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음. 내 하고 있는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 아, 맞습니다. 자산 증식도 예. 빨리 이루어지고 예. 각자 가족 구성원에 가고자 하는 음. 방향에 더 집중이 돼서 일의 효율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의 효율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집은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도파는 가게 아, 방송을 네. 통해서 내 집이 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나중에 네, 그냥 네, 재수일 네, 수도 있는데, 네. 내 집이 있어야 되는 이유, 주거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이사가 들어가고, 그죠? 네. 또 아이들의 교육 여건. 그래야 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수 있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네. 하락이든 상승이도 요즘 같은 하락에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50대면 네. 50대분들이 보통 부동산 투자에 망설이는 이유는 네. 돈도 크거니와 네. 뭐 10만원, 20만원 가지고 못하잖아요. 몇천 그렇죠. 가지고도 하기 그렇죠. 힘들고 네. 어, 그런데 나이도 50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망설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50대의 기회로 따질 때 네. 우리 태작가님은 54세 시작했잖아요. 네, 네. 기회를 따질 때몇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나요? 대부분 부동산은 10년 주기설 음. 하거든요. 예. 10년 주기설 하면 5년은 상승을 하고 예. 5년은 하락한다고 그렇게 음. 보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서적으로 시장이 그대로 바로 예. 반영이 되진 않아요. 음. 일례로 예. 2013년부터 예. 서울은 8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8년이면 정확하게 제 작년, 2021년까지 맞네요. 네, 네. 그러니까 5년이 10년 주기에서 5년 오르고 5년 떨어지는데, 네. 지난 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년이 아니라 8년 동안 올랐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게 시장에 딱 공식처럼 음, 맞지는 않으나, 맞지는 10년 않으나. 주기로 봤을 때, 봤을 때, 5년은 상승, 5년은 하라. 음,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5년, 그 10년 주기에서 5년에서 1구간, 2구간, 음. 1구간, 2구간은 상승을 하고, 음. 그 다음 3구간, 4구간은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음.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부동산이 초입에서 지금 오르기 시작하는 게 음. 2년 반이 안 됐다. 예. 그러면, 아, 상승 기간이 좀더 남았구나. 남았구나. 어, 그렇게 보시고, 이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물건이 꼭지점에서 음.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아,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인지, 객관적으로 아 시장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음,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따질 때 10년 주기설이 물론 딱딱 5년씩은 아니지만 최근 2013년까지 상승장으로 따지면 8년이 걸렸지만 지금도 에. 하락장이고 에. 50대는 한 70살까지 한다고 쳐도 관심을 네. 가는다고 쳐도 한두번 정도 사이클은 있겠네요 그죠? 어 그런데 50 전후를 해서 은퇴가 음. 은퇴 전후 될 음. 그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 50대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네. 실패하면 안 되죠. 네. 예. 실패하면 안 되니까 한 주기는 두번 정도 있을지라도 실제로 집은 사야 되잖아요. 네. 또뭐 상가든 뭐든 부동산은 내가 돈을 주고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매수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음 그러니까 50대라도 태 작가님이 정인이시잖아요. 네. 정인이신데 많이 사고 많이 팔아보셨죠 어쨌든. 네. 네. 여러 가지 물건들 아까 재개발, 재건축, 분양, 갭 투자까지 하셨으니까 네. 작가님처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반인들한테도 한두 번의 기회는 있다. 네. 그렇군요. 그것을 그런데 잘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하네. 잘해야 되니까 네. 실패하지 말아야 되니까 네. 특히 50대 이후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네. 어떤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할까요? 그 원칙이 있는데 네 가지를 네 가지 원칙. 네, 예. 첫 번째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